쓰여, 쓰여, 쓰여, 쓰여, 쓰여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위크 길멸쳐드려 반갑다. 내가 바로 세팅. 팔은 안 움직여.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박수를 치고 있거든요. 근데 제손안 보이고 머리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어? 버추얼로 오뎅국 먹방 가는 버추얼 캐릭터 오뎅국 먹방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놓은 다음에. 머리를 흔들어! 아가가 그러면은 오뎅국을 다 먹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<웃음> 아이고세상이마땅해 버츄얼을 없애달라고요? 없애는 것을 원하십니까? 안녕! 나는 오늘 새롭게 추가된 세팅 버츄얼이야. 하지만! 앗! 연결이 끊어지고 있어! 다른 사람들이 날 원하지 않는다고! 안돼! 전송이 끊어진다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감성파리 <웃음> <발휘. 웃음> 오랜만에 신습격! 어, 뭐야? 아니. 내 캐릭터 왜 갑자기 벌떡 이났어 여러저 아무것도 안올었거든요어예 갑자기 벌떡이 나서 깜짝 놀랐네 윙크 풀업이요? 윙크? 윙크 풀업? 적응이 안 된다고요? 다들 이 캐릭터에 대해서 이게 좀 뭔가 적응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제가 캐릭터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는 짜잔! 하..하..하와..하와와 여러분들 얘는 괜찮아요? 네카와라죠 여러분들 어 마이갓 oh 지금 머릿속에 충격적인 단어가 떠올랐어요 네 글자의 단어가 있거든요? 아라, 아라. 아라, 아라. 아이, 죄송합니다. 끼우해주세요. 끼 뀨... 아, 오 마이 갓. 세트님의 존엄성을 지켜주세요. 뭐야, 이거 또? 뭘돈 벌기 힘들어, 어? 내 캐릭터를 비하지 마, 어? 하와와, 아, 바, 반갑습니다. 겜보다 버츄얼 캐릭터의 눈길이 더 간다고요? 안 돼, 내 크기가 작아지고 있어, 아 카메라 오르면서 얼굴 났으면 좋겠다? 아, 어, 뭐야, 이거? 어? 내 얼굴 나오나? 설마? 아, 이게, 보철 캐릭터에서, 아, 내 얼굴이 나올 수도 있겠네. 저의 실제 얼굴, 1초 동안 공개합니다. 5, 4, 3, 2, 1. 짜잔! 얼굴이다, 얼굴! 우와! 우와! 얼굴이 실제로 나왔다! 아니,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상남인 거 아시죠? 또 우리 만 진심이었지?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나옵니다. 안녕하세요 세팅 TV입니다. 아뭐 소리야 또? 그 먹는 거 아니야 이마? 안돼. 멈춰. 저의 그 옛날 흑역사 영상을 볼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빵이야 빵 반갑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! 썸네일만 보면은 제가 아마 이제 역캠으로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어?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마이갓 도마이갓 도마이갓 도마이갓 도마이갓 이 캐릭터로 공포게임 간다 이제 아아아아아 아아 아아 인터넷을 켰는데 세팅이란 사람이 역해 얼굴을 올려놓고 방송을 하고 있다 이 상황 이해가 안갈 겁니다 그동안 사랑했어 형아 좀공포로 만들기 위해서 컨셉이 음성 변조 꺼진 아, 아! 아!